자 이번에는 목 꺾기법을 목 목격, 꺾기법 사실은 이목 꺾기법이 힘들어요 저도 아직 지금 완전하게 나도 제가 한다라고 생각 안하기 때문에 제한테도 힘들고 그런데 일단 아는 선에서 내가 할수 있고 아는 선에서만 설명해요 처음에 손목에 잡았을때손 사람 잡혀서 살려주고 자, 돌려서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서 상대방 팔, 팔을 틀어주중심을터뜨린다 다시 전환. 들어가고 상대 측면에서도 반대 팔, 손날을 딱 살려서 이렇게. 손날은 팔 전체를 이렇게 날처럼 살려서, 여기서 상대를 잡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자, 이때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지혜 때 물리처럼 이렇게 상대방 팔을 받치고, 이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돌리고 팔꿈치를 딱 잡고 끌어올려줍니 상대가 이렇게 봅니다. 다시 5위지 그런식으로 제체해 어? 하나, 둘자 이때 이 상대를 잡은 분이 여기 있는 것 보다 상대의 그 겨드랑 이쪽 측면으로 측면쪽으로 가면서 겨드랑이를 쓸어 올리듯이 이렇 올라가고 이 발은 상대의 다리 사이 중앙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옆으로 옆고. 옆으로. 옆으로.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와 바짝 붙은 상태에서 상대 팔 쓸어 올리고 내이팔 어깨 밑에 이팔이 이 부분이 상대의 턱에 턱 밑으로 걸리면서 상대의 리를 꺾으면서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시범이나 이제 보일때 보면 탁 갖다 내면 상대가 멀찍게 그냥 탁 돌아가고 이렇게. 하나, 탁 돌아가고 이렇게. 요 걸리면 이게 참 좋은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걸리지 않다는. 무슨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억지로 하는 건아니거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자,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오기 아니고, 이 정도밖에 안된다 여기서는 하게그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겠니다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이쪽에서도 이렇게 딱되어 걸리는데,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태에서 상대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대로. 팔꿈치도 안쪽 잡고, 올려주고, 내가 발이 이렇게 들어서 죽는 거예요. 붙이면서내이 상대의 등목을잡는 하는 그대로 상대의 측면, 겨드랑이 쪽으로 팍 올라가는, 슬로 올라가는 여기서도 그냥 던지면 이런 상태가 됐지만, 자, 올리면서, 쓸어 올리면서 내 팔을 바깥으로, 상대방 바깥으로 점점 밀면서, 밖으로 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올리면은, 자, 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올리면은, 상대방 몸을 돌리면서 탑을때리니죠 자, 다시. 2, 3번. 번 자, 이제 또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돌려서 잡고, 하나, 둘, 셋, 넷. 네. 자, 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 방법은 그냥 팔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요쓱 하나, 하나, 둘, 셋하맞추고딱 딱 돌리죠. 좀 신중해 보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하나 둘셋또 다른 한번 보고 반갑니다또 <웃음> 다른 한번 보고 돌려서 잡고 하나 둘 전에 한번 이야기 했는데 발 빠지면서 상대 중심으로 뛰기 돌리 그럼 하나 발 빠지면서 둘셋 이렇게 될는 거죠. 이제 방법은 여러가지이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많아요. 많은데 원래 이제 다시 설명 드릴. 많은데 정석을 우리가 이제 정석은 이 상태에서 초도 밀듯이 하면서 상대방 팔꿈치를 들어 올리고 여기서 내팔이 상대방을 쓸어 올리면서 이렇게 넘어 뜨리는게 정석은 정석입니다.